강철부대가 올림픽도 아니고 무엇보다 도핑하지 말라는 말도 없었고 그리고 이기고자 하는데 도핑같이 아주 기본적이고 쉽게 할수 있는 노력을 안한다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집시다이버입니다 어그제 재밌는 DM을 한통 받았는데요 댓글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사진의 내용과 자기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해명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살펴보니까 몇몇 분들이 제가 트럭에 안타서 화가 나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던데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는 것으로 욕을 먹어야 하는 재밌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도핑을 했습니다 거의 권장수치의 약 3배 정도까지 썼었죠 강철부대가 올림픽도 아니고 무엇보다 도핑하지 말라는 말도 없었고 그리고 이기고자 하는데 도핑같이 아주 기본적이고 쉽게 할수 있는 노력을 안한다?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두가 했을 거예요. 아무튼 제가 실제로 소방실기나 강철부대에서 자주 사용했던 누구나 할수 있는 도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식스 더킹 스톰앤 포스입니다 어? 성분은 마카 추출 농축의 카르니틴, 타우린, 고카페인 성분으로 운동 성능에 도움이 될 만한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 칼로리가 1칼로리 언저리니까 운동하는 사람에게 최고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데 제가 불법 약물이나 금지 약물을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저는 쫄보라서 그런 거쓸 용기가 없을 뿐더러 강철부대는 목숨 언저리까지는 걸만한 가치 있는 승부임에는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승리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두 번째 몬스터 울트라 몬스터 드링크는 진짜 이름을 잘 지은 게 사실 성분으로는 고카페인 100mg 딱하나들어 있는데 먹으면 진짜 플라시보 효과가 큰것 같아요 몬스터라는 네이밍이 약간 사람을 더 흥분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각성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덕을 많이 본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는 도핑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s s 에서 배웠던 단기간의 운동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도핑제 바로 인터벌입니다 전 100m 언덕 인터벌, 200m 트랙 인터벌 이두 가지를 사용해서 일주일에 100m, 200m 각한 번씩 총두 번을 시행했고 정말 큰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인터벌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